이제 과자는 4,500원이 단가입니다. 근데 4,500원 곱하기 35를 해주면 4,500원, 곱하기 주문 수량을 해주면 157,500원이 나와야 되는데, 273,000원이 나오죠. 수식은 정확한데 값이 틀리게 나온 경우에는 어, 글자가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는 과자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로 적혀 있는 여기에는 과자 하고 나서 공백을 한칸 넣어 줬습니다 이 공백 하나 때문에 과자하고 과자 공백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 과자를 공백을 지워 주시고 엔터를 치면 정확한 값이 구해집니다 그래서 자료 값을 입력할 때 절대로 실수로 스페이스바를 누르지 않도록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